'포도' 책. 생각하는 아이들의 책, '빨간 사자' 빠빠와 친구들. 나는 아기 자동차 빠빠야. 내 멋쟁이 친구들을 소개해줄게. 날 따라와봐. 내 친구 구급차 앵앵이야. 앵앵 슝슝! 아픈 사람을 도우러 다녀. 안녕, 나는 구급차 앵앵이야. 내 친구 소방차 삐뽀야. 뿅뿅 삐뽀뽀! 불을 끌어다녀. 안녕, 나는 소방차 삐뽀야. 내 친구 굴찾기 쿵쿵이야. 푹푹 쿵쿵! 흙을 파서 길을 만들어. 안녕. 나는 굴찾기 쿵쿵이야. 내 친구들 다 멋있지? 우리를 부르면 부릉부릉 쌩쌩 달려갈게. 생각하는 아이들의 책 빨간 사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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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 아이들의 책, 빨간 사자. 빠빠와 친구들 안녕. 나는 아기 자동차 빠빠야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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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친구 소방차 삐뽀야. 뿅뿅, 삐뽀뽀! 불을 끌어 다녀. 안녕? 나는 소방차 삐뽀야. 내 친구 굴찾기 쿵쿵이야. 푹푹 쿵쿵! 흙을 파서 기를 만들어. 안녕, 나는 굴착기 쿵쿵이야. 내 친구들 다 멋있지? 우리를 부르면 부릉부릉 쌩쌩 달려갈게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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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들의 책, 빨간 사자.